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네 오늘은 제가 닭고기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바로 하림의 그립사인 디디치킨의 2013년 시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황금버터 크런키 치킨인데요 어, 부드러운 버터소스를 위에 바르고 그 다음에 바삭한 바게트 플레이크를 위에 뿌린 그런 치킨이라고 해요 아 지금도 달달한 냄새가 코를 막 자극하는데 그럼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달달한 냄새가 코를 엄청 자극시켜요 음. 제가 이거를 포장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바삭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오늘 차 많이 막혀가지고 한 시간 이상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바삭함 보다 우선은 맛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다리부터 먹어야 겠죠 음. 저는 버터 크런키 치킨이라서 버터 맛이 되게 강할 줄 알았는데 버터 맛이긴 있 한데 약간 짭조름한도 있어 같이 있어요. 거기다가 약간 프레이크가 이게 짠 맛을 대체하는 것 같은데 프라이드를 먹는데 약간 양념 치킨을 먹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되게 고소해요. 그딱 음. 진짜 부럽다 이 위에 뿌려져 있는 게이 노란색이 버터소스 같아요 음전 음. 버터치킨이라서 약간 너무 달기만 하면 어떠나 싶었는데 여기 보이시면 그 빨간색 고추 보이시나요? 이런 어? 게 있어가지고, 어. 달달하지만 않고, 그래서 물리지 않게 올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기름도 안 나고, 되게 깔끔하다. 음! 음. 이 노란 소스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맛있어. 이 소스만 따로 이렇게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음. 치킨! 허니버터칩 약간 그, 그 맛이 나긴 하는데, 그 허니버터칩 맛에서 짭짤한 맛과 이런 고소한 맛이 더해진 그런 치킨이에요. 음. 제가 사이드로도 하나, 뭐 하나 주문했겠는데, 이걸 찍을까 말까 했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 d h 에는 사이드로 닭똥집 튀김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요게 제가 찾아보니까 블로그에서 맥주 안주를 그렇게 그만이래요. 단, 이렇게 짭짤한 게 맥주 안주를 그만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얘도. 닭똥집 튀김. 가격은 9,000원. 음! 제가 닭똥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씹힌 식감이 너무 재밌어서. 음, 근데 부드럽고 쫄깃한 맛도 있고, 음! 닭독 찜 튀김에 버터 소스 찐거. 음, 쉽게 한번 폭살부터 먹어볼게요. 폭살도, 음, 폭살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맛도 맛인데 냄새가 너무 좋다. 음. 음. 폭살은 엄청 부드러워. 요와 음! 이런 폭살은 진짜. 자리는 원래 부드러운 부이니까 당연히 맛있는데 오늘 얘 같은 경우도 폭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부드러워 촉촉하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니버터치 먹는 기분도 들고요 약간 마늘빵 먹는 그런 기분도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보통 닭이 응? 작은 닭도 있고 큰 닭도 있는데 얘는 엄청 푸짐해가지고 어, 양도 많아보이고 어, 그래서 엄청 큰 닭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살은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 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게 잘못 먹으면 물릴 텐데 응? 물린 맛도 없고 음. 음. 음. 와 진짜 고양이 계속 보면서 입맛 다시고 있어요 양이 진짜 많아 진짜 내 착각이 아니었어 양이 진짜 많아요 오늘은 고기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바로 할인그룹의 가족사인 디디치킨의 2023년 신제품인 황금버터 크런키치킨을 먹어봤는데요 우선 황금버터 크런키치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이 저는 디디치킨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 디디치킨이 한 마리를 내 마음대로 세 가지 맛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대요 보통 우리가 보면 은 치킨 먹을 때어 양념 먹을까? 아니야 후라이드 먹을까? 간장 먹을까 고민을 하잖아 근데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마리를 내 마음대로 세 가지 맛으로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치킨집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황금버터 크런키 치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저런 치킨 같은 게 우리 시즈니 많이 들은 치킨이 많이 먹으면 물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게 버터의 달달함과 이런 게 있으면 더 질릴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달달함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짭조름함도 있고 매운맛은 없어요. 음. 달달 고소 짭조름 맛이 이세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질틈 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버터 그 풍미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쨌떤 어, 허니버터칩도 생각나면서 마늘빵도 생각나는 그런 치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닭다리살도 부드럽고 당연히 닭다리살이니까 부드럽겠지 근데 순살, 그 퍽퍽살 있잖아요 퍽퍽살도 어, 되게 촉촉하면서 부드러워서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뼈 있는 치킨 황금버터 크런키 뼈치킨과 순살치킨 그 다음에 콤보가 있는데 역시 저는 뼈치킨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정말 맛있게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포장할거 추운 날에 이렇게 포장하고 오면서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바삭함이 좀 많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배달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금방 같한거 드시면은 더욱더 바삭하고 고소하면서도 달, 달달한 벽의풍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치킨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